나후아부터 레드벨벳까지 역대 평양 공연 참가자는 누구? 뉴스. 13년 만에 평양에서 공연을 펼치는 남측예술단이 북한으로 출발했다. 작곡가 윤상을 대표로 하는 남측예술단은 오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남북평화협력기원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공연을 위해 30일 출발했다. 오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조영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정인, 서현, 레드벨벳, 알리, 강선애 피아니스트 김광민 등세대를아우르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레드벨벳의 멤버 조이는 MBC 드라마 촬영 스케줄로 인해 이번 공연에 불참한다. 평양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만이다. 오늘 종영하는 MBC 무한도전의 전신인 무무한도전이 2005년 4월 처음 방송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평양에서 공연을 펼친 가수들은 누가 있을까? 남북의 문화예술 교류는 광복 40년을 맞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 9월 20일, 22일 남북의 대표 문화예술인들은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서울과 평양에서 공연을 펼쳤다. 가수 김정구, 나훈아, 김희갑넘버원 등이 평양대국장에서 이틀에 걸쳐 공연을 펼쳤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의 예술 교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99년 12월 5일에는 평양봉화예술극장에서 SBS 주관으로 평화친선음악회가 열렸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동생인 로저 클린턴이 공연을 개최할 때 SBS가 합동 공연 형태로 참여했으며 태태임 태진아, 최진희, 서른도 등 중견 가수와 아이돌 그룹 잭스키스와 핑클도 공연을 펼쳤다. 그해 12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MBC는 민족통일음악회를 개최했다. 남한측에서는 신영원, 안치환, 김종환, 현철 등이 참석했다. 민족통일음악회는 국내 방송사가 단독으로 추진한 최초의 평양 공연이었다. 아호르 파티로 유명한 김연자는 김정일의 초청을 받아 2001년 평양에서 열린 제19차 4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에 참가했다.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해 열리는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김연자는 자신의 노래와 함께 반갑습니다 등 북한 가요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9월에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2002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2002남봉예술인 평양공연이 개최됐다. 당시 180여 명의 대규모 방북단이 직항로를 통해 방북했으며, 이미자 윤도현 밴드 최진희, 이선희, 테너 이문균 등이 공연을 펼쳤다. 특히 윤도현이 공연 도중 목이 메어 노래를 잠시 중단했던 사건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03년에는 두 번의 무대가 펼쳐졌다. 2003년 7월에는 KBS의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이 특별기획평양노래자랑으로 펼쳐졌다. 국민 MC 송혜와 북한 여성 방송원 전선희가 함께 진행했으며 남측에서는 송대관과 주현미가 초대가수로 출연했다. 그해 9월에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 통일음악회가 개최됐다. 이 공연에는 조영남, 이선희, 설운도와 함께 신화, 베이비복스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통일음악회와 통일농구를중계하기 위해 국내 방송 중계차두 대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육로로 평양까지 가는 역사적 의미까지 담고 있었다. 가왕 조영필은 2005년 8월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했다. 조용필의 공연은 북측의 요청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영향으로 7번의 연기 끝에 열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마지막 곡이었던 홀로아리랑을 북한 관객이 길이 박수를 보내며 따라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남북 문화 교류는 긴 빙하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화해 모드에 들어갔고 그 결과 13년 만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됐다.